드르릉 아... 죽겠네 헉, 아직 잔아 보다 그죠? 드르렁, 여러분 오늘 소리 너무 작거나 이러면 또 말씀해주세요 좀 많이 키워놨어요 이게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이 망치 찾으러 가기로 했잖아 드르릉 오이씨 깜짝이야 아 아니, 여기가 아니지 어? 애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 공장에 일찍 오기로 했거든요? 아 애들 망치 찾으러 가는 거를 같이 가보자 어 애들 먼저 왔을란다 nope. nope. 아이정인가 아직 아무도 안왔어? 아 왔네 왔네 야 뭐야 뭐야 일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양아 뭐,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 저거 무슨 일이야 어? 우장이잖아 어이, 어. 어제까지 멀쩡하던 키. 회가 도대체 무슨 일얘기하고 뭐 있는 거 같은데 가서 얘기하고와 봐봐 잠 어? 어? 왜왜? 왜? 아, 어? 뭐, 우장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아, 글쎄 아 이게 도대체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진짜? 아, 아니 뭔 일이래 안 그래 도 바쁜데 이거 또, 또 어떡하냐 이거 오장아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어나양이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양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나 다리가 짧아서 못 따라오고 있었거든 <웃음> 그래서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왔어 아 그래? 그러면 안 아, 오장아 왜왜왜? 응. 왜왜 어. 혹시 돈줄 거니? 어. 사장님? 어 냥아 사장님 돈 주실 거예요? 어이자왜 이렇게 구석돼요? 내가 응.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응 비일이니까 딱 응. 맞아 그치, 그치. 이제 뭐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이제 내가 크리스마스 이제 이번마다 애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거든. 그래서 한테 아, 요들한테 응, 응. 응, 요정들한테 이제 우리 요정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웃음> 이제 이거를 전해줬으면 어? 좋겠어. 대신, 누구한테? 깜짝 이벤트처럼 애들한테. 오, 네. 마치 라 i k e 아이 산타처럼? 어, 산타님. 저러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들끼리 이제 선물을 이제 주고 받는 거지 크리스마스니까 이 가방 아, 안에 응. 있는 거야 선물이 허 허벅스! 우와 거기 우와! 양 선물도 그래. 있어 와 선물하고 진짜 선물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전해줄래 대박 응. 어, 좋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 이거 그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거 전해주고 이제 주점으로 오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일 해주는 거니까 내가 별 조각조각 편줄게요 오호호호호호호호. 아 이거 외근이구나 외근.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응.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 지금부터 애들 줘도 되는 거지? 그렇지. 이제 나눠 애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응. 이제 주점으로 와.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어, 고생해줘. 어, 이따 봐. 이따 응. 봐요 사장님. 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이따 봐. 아, 지 지금 소 이거. 이랑 내가 그냥 읽어이도 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망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 없어. 진짜? 망치가 어 진짜? 망치도 고 기계 다 고장 나고 이제 왜? 아니 이렇게 이거 살았어? 이거 왜 고장 난 거야? 뭐야? 왜이렇지 뭐? 잠깐만 이거 망치 누가 누가 망치 세벼 가지고 망치로 이거 망치 테스트 해본 거 아니야? 망치? 망치로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 장이 장이 망치로 이거 두드려놓은 거 아니냐고.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제일 일찍 왔어 공장에. 아니지 새벽에 누가 몰래 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화또안 됐고 되게 <웃음> <웃음> 게어나나그 투시 연습 중이거든. 어. 아. 어 어. <웃음> 초능력자라 가지고. 어. 마블 그어 마블 어벤져스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그게 그 뭐야? 양벤져스 어셈블이라고 음 응. 그런 게 있어. 음. <웃음> 응. 아 어. 아무튼 어. <웃음> <웃음> 아, 야 뭐야 뭐야. 아어나나나왜 숨어? 내가 숨어 숨어 숨어 어 아 화장실로 숨자 <웃음> 나 숨으라니까 숨어 뭐야 뭐야 왜 숨어야되지? 응? 아저 기계.. 기계 고장 났다고 오해 받을까봐 그러는건가? 그쵸? 그런건가봐 어? 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야? 진짜 왜이래? 뭐야, 뭐야 기계 왜이래? 아 와, 대박 돌돌 형이 아직 안왔어? 몰래 몰래 훔쳐보자 어, 어떡해? 응 어. 새로운 것에 늘 도전했대 응 소금이 우린 응. 잘 그려줬대 응 그리고 이내 거잖아 그치? 레몬하고 철판까지 생긴 빵? 아 그게 뭐더라? 아 그게 뭐더라? 아니 네가한거 아니야? 니가 어제 부숴놓고 지금 시침이 떼는거 아니야? 아이고,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뭐, 야, 너는 여기 왜뭐 어디, 어디 있었어? 나, 없던데? 나 아침 산책 갔다 왔지. 어? 잠옷을 입고? 어! 아, 이거 인간세계에서는 원래 다 잠옷 입고 편의점 가고 그런 거야. 그런가? 응, 편의점이 응, 뭐야? 있어, 있어. 가게 같은 걸 편의점이라 그래. 아, 알겠고. 이거 기계야. 장이 너가 그런 거 아니냐고. 아나 아니라고 왜왜 왜 장이가 그런 건데? 아니 지금 이거 기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얘 밖에 없는데 너가 부순 게 아니라고? 야안 그래도 아니, 너랑 소금이.. 아니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건데 어, 야안 그래도 너랑 소금이 어젯밤에도 말 돌아다녔잖아 기계 부수고 나오다 나 만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어제 후숙과 산책한 거야 잠이 안 와가지고 <웃음> 너네 맞아, 방패 그래? 나갔다 왔다고? 어 잠깐만 아니, 잠이, 잠이 이거 밤에 나갔다 온 거를 설록이가 봤다고? 어 근데 응. 얘네가 공장 갔다 온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게 공장 근처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그건 들어갔다는 근거는 안 되잖아 하지만 봤을 할수 때... 있잖아. 그치, 의심을 할수 있잖아 만 의심을 할수 있는데 아니라잖아 그래, 맞아, 증거가 맞아,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우리 진짜 호수파 산책했어 하지만 맞아. 제일 의심스러운 건 둘인데? 그치 아 진짜 억울해 아, 아, 아 근데 그래, 얘네가 그래. 일하는 곳 아니야? 장이랑 소고미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일하기 맞아. 싫어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 어차피 이거 이렇게 부순다고 일을 안 하게 될건 아닌데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그랬겠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가능성은 있겠지 야, 그치만 가능성으로 사람을 거시게 하면 안 되지 그 거시기 맞아, 빠져주라 어? 아 어디로 빠져 이 덩치를 어디로 빠뜨리라고 맞아, 맞아. 얘기 좀 하게 어, 누군가가 이거를 부쉈을 텐데 그치. 그러면 누구겠어? 여기에서 장이 말고 공장 기계 부수만한 사람 없어 아니 근데 근데 나는 장이 같진 않은데 아니 근데 어? 솔직히 이거 고,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건 장인데 장이가 일부러? 맞아 내가 왜 이걸 고장 내겠어? 나는 고치는 게 일인데 그치 그치 그건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선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당장 오늘 밤부터 선물 공급이 시작될 거니까 그것부터 해결하자 야 장이 너 이거 오늘 안에 고칠 수 있어? 아 오늘 안에 고쳐보긴 할 건데 뭐 장당은 못해 근데 그냥 수당은 주나? No. 수당은 무슨 일씨 no. 이상하면서 그래도... 농담이 나오냐? 너는 아니... 최대한 빨리 기계 고치고 야 너네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당장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집 가서 쉬고 있어 정상 가동 되는 대로 밤새서 일해야 하니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체력 아, 아, 아. 나는 일해야 돼. 우리 가, 가, 가, 가. 알아, 가지 말아. 아, 알아라, 가, 아,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여기서 잘 고치고 있어. 나접수부 내려가서 일 보고 있을 거니까 알겠어? 아, 알겠어. 눈덩이 피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 알겠어. 장아,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선물이야. 어. 잠깐만, 설로다 아, 양아, 양아, 양아. 양아, 양아. 어, 왜? 아, 설로가 가버렸네. 왜, 왜? 아, 내가, 뭐좀 하나 부탁하려고. 뭔데? 혹시 내 망치를 찾아봐줄 수 있어? 어디서? 내 망비 누군가 가져간 것 같은데. 내 망치를 아는 사람은 너랑 소금이랑 나이세번인데 나는 여기에서 하루종일 이거 고쳐야 될것 같고 소금이가 나서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웃음> 망치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다른 유종이 가져갔을 것 같거든 망치에 발을 달더니 그 무슨 망발이요! <웃음>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망치를 꼭 찾아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알았어 일단 뭐 나도 장담 못하지만 일단 해볼게 그래 그리고 어차피 설렁이가 우리를 봤는데 너는 잘 숨어서 의심을 안 받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해 그리고 찾으면 주점으로 와 오늘 저녁에 나 주점에 있을 거거든 이따가 저녁이나 자 어, 따로 붙 거야 진짜 아이씨. 어 뭐라고 저녁에 어디로 오라고? 주점에서 만나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응. 솔로기한테도 어.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 응. 응. 응 이거 거시기 익명의 모시기가 나한테 산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아 진짜? 그럼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너희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어쩌구 저쩌구가 될 거야 네가 산타야? 어.. 뭐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진 않지 어. 음 응. 어쨌든 선물 전달식 성공적 나는 그럼 가보도록 할게 장이 수고해. 에휴, 아 힘들겠다. 그래. 그래 나 먼저 가볼게. 알겠어. 장이란 사람이. 어, 기간이었는데 그죠? 어 그러면은 일단 어 소금이다. 어떻게 어떻게. 소금아 너 이거 어해어 잠아 잠아 아니 장이는 없대 괜찮아? 장이 그냥 내가 이거 선물 줬거든 자 너도 너도 이거 받아 아니 선물이고 자식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잠깐만 우리 집에서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어? 왜? 아, 아 근데 오. 안 그래도 장이가 응 음. 망치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어 아이 뭐야 이거 어? 다 자, <웃음> 잠깐만 여기 애들 많으니까 일단 우리 집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그래 이 무슨 일이야? 망치부 없어지고. 망치가 부서졌다고? 망치가 없어졌어. 아, 공장이 부서지고 망치가 없어졌다는 거지? 그치 그치. <웃음> 내가. 어.. <웃음> 아 내가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강연 아, 중간에 과로를 넣었구나. 어, 그치 그치. 안바로 아, 너는 눈치가 빠르구나. 그치 그치. 내가 어제 강남에서 눈빠고로 불리지 눈치빠른 고양이라고. 응. 아 그래. 응, 응. 눈빠고? 어이름 괜찮네. 어좀 까리야지 약간 좀 프랑스 빵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응. 야, 프랑스 가 어딘지 아니? 아니 오. 모르지. 오야 이거 아기자기하고 오. 그렇지. 오그런부 어, 분이 너. 내게 그림만 본적 없지 아 아니 저번에 봤지 너 저번에 나한테 하나 선물해줬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건못 봤잖아 아그렇지그렇지야 이거 코랭이 그림이 제일 귀여운데? 코랭이 어? 진짜 잘 그렸지 그, 그러게 근데 코랭이 그 머리에서 이거 분수 물 뿜는 것도 그려줬네 응 코랭이 어. 가끔 물 뿜어 화나면 어, 진짜? 나는 응. 본적한 번도 없는데 아 화나면 나는 그래서 걔 머리통 위에 있는 거그구형이 뭐, 뭔가 생각했지 이게 저금통인가 했다니까 음... 여기 옆에도 그림 있는데 더 구경해봐 펭이! 팽이. 펭이는 <웃음> 달걀 같은데? 아그 그래. 이야우 잘 그렸다 근데 이거는 뭐야? 아 이건 소금이 응. 자화상이구나? 응 그렇지 내 그림이야 아, 야아 이거는 장이랑 소금이랑 설록이 그치 그치야 너 되게 잘 알아본다 역시 내가 그림을 좀잘그림하지 근데 너설록이랑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었어? 어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옛날에 되게 친했었어 아 진짜? 응 뭐지? 그렇구나 너 그림 다 봤으면 2층에 좀가 있을래? 나 잠깐만 너 먹을 것좀 챙기고 화장실 좀갔다 금방 올라갈게 아똥 살라고? 아그좀말좀 좀 순화해서 해줄래? 여기 여기로 올라가면 돼 여기 사다리 우와 야 너네 집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응 음. 예술가의 집이니까 남달라야지 아 그치 그치 역시 예술가의 집은 좀 다르네 응야 남의 냉장고 지지지 말고 2층에 어, 그래. 올라가 있을래? 어 그래? 어느겠네나 화장실 갈 거니까 귀좀잘받고 있어 아 근데 화장실이 어디긴데아화장실그 밑에야! 세상에 아 이거 역시 소고미가 그린 그림이었네 어? 어? 하늘에 유리가 없는 밤. 페인트 롤러 오 신기하다. 어? 소고미와 장이의 추억일기? 소금이 빼고 읽기 금지. 응. 우장이가 산책하며 마시라고 준 과일 주스를 들고 호숫가 산책을 했다. 호수 위로 반짝이는 별과 달이 너무 뿜뿜했다. 장이랑 별을 이어서 우리만의 별자리 만들기를 했다. 동쪽 밤 하늘에 우리의 추억이 하나 생겼다. 산타님이 잡화점에 크레용을 들여주셨다. 나도 그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내 친구 장이를 그래서 선물해줬다. 장이도 마음에 들어했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매일 볼 거라고 했다. 오늘은 장이랑 나랑 둘다 일찍 눈이 떠져서 트리 밑에서 그네를 타고 놀았다. 아침 햇살을 받은 마을이 오늘따라 눈부셨다. 새벽 아침에 나랑 장이 웃음소리만 들리니까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다. 어우 로맨틱 오죠 마을에서 눈싸움하고 노는 장이와 소금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오늘은 그림일기. 어 그림일기야. 눈싸움을 하고 놀았다. <웃음> 오늘은 장이가 퐁퐁에서 산 망원경으로 별 구경을 시켜줬다. 망원경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별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다. 그래도 크게 별을 보니까 엄청 신기했다. <웃음> 만약 그렇다면, 하늘 위 높이 높이 올라가면 별빛을 신나게 받을 수 있겠지? 장이랑 다음에 산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망원경으로, 망원경을 샀나? 장이 집에 망원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음, 어, 무언가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장이랑 공장 구석에서 손바닥에 그림 그리면 놀고 있었는데 산타님이 오셨다. 장이가 옆에 있던 상자 정리하는 척 넘어가긴 했지만 하마터면 혼날 뻔했다. 다음에 안 들키게 더? <웃음> 더? 더 뭐? 더? 아 여기가 아닌데? 음. 어? 과자도 있고? 그쵸? 천재 예술가 소고미의 일기 오늘 우장이 그림 그려서 선물해줬다. 역시 우장이 내 그림을 좋아해. 주점 갈 때마다 붙어있는 내 그림을 보면 뿌듯하다. 오늘은 짱친들이랑 장이랑 설록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실랑 역시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다. 장이는 역시 소금이라면서 칭찬해줬고 설록이는 말을 좀 흐리던데 설록이랑 친했다더니 진짠가봐요. 다음에 친구들 집 놀러가면 내 그림 붙여놓는지 확인해야지. 하, 나의 불타는 풍풍혼. 오늘은 코랭이랑 빼옹이를 그렸다. 진짜 미술관에 걸어도 될것 같은데? 히히. 오늘 공장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했다. 졸리 눈을 그리면서 간신히 팽이 그림을 그렸다. 내일 팽이 가져다줘야지. 설록이랑 싸웠대. 왜 싸웠지? 내가 사과의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받아줄까? 내가 잘못한 건 맞긴 한데 싸우니까 기분이 나빴다. 틀린 말 하는 애는 아니니까 내일 내가 꼭 참고 사과해야겠다. 장이가 오늘 신기한 얘기를 했대. 하늘이 유리고 그 유리가 없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다. 하늘에 유리가 없으면 뭐가 달라지지? 그럼 별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아까 발견한 게 그건가 봐, 그지 산타님을 그린 적이 없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산타님 그림을 그렸다. 산타를 그린 그림은 그럼 어디지? 산타가 그림을 받고 좋아해서 인간 세계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모습이네요. 산타한테 그림을 선물했대. 산타님이 그림 실력이 제법 늘긴 했는데 그림 그리느라 공장일에 소홀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 오늘은 장이가 얘기해 준 하늘 그림을 그린다고? 장이가 이야기해 준 하늘 그림? 장이가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네, 그렇죠? 장이가 하늘이 유리고 그게 없으면 어떨 것 같냐고 했는데 장이가 하늘 그림을 아 하늘 그림이래, 하늘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죠? 루한일기 장이. 5월 5일. 설록이네 가서 맛있는 파이를 먹었다. 또 먹고 싶다. 맛있긴 한데 너무 야채만 있어. 소금. 다음에 또 해줄게. 설록. 호수에서 물놀이를 했다. 호수에 가면 들 마음이 편해진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장이. 나도 엄청 재밌었어. 또 가자. 소금. 설록이가 쓴 거네요. 소금이 설록이도 제작부에서 일해서 셋이 하루종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따 호수 산책 갈까? 좋아 산책하고 붕어빵 사먹자 설록 오, 고구마 붕어빵 좋아 고구마 붕어빵? 어 슈퐁밥뿡밖에 없지 않았어? 고구마 붕어빵 있었나? 응? 음? 장이가 쓴 내용이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대요? 설록 너무 힘들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꼭 멋진 요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자 늘 응원해 어 다들 화이팅 하고 있고요 번졌고 기다려봐 장, 설, 소, 장, 설, 소, 장 가만있어봐 장, 설, 소, 장, 설, 소. 장, 설 장, 어, 설, 양아 어 왜? 어 왜왜? 왜?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 미안해 나 속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어... 좀 바닥에라도 앉을래? 아이 너너 그림 구경하고 있었어 여기 아, 그림 그래? 있더라고 어야너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 어? 네? 내가 좀 요즘은 바빠서 못 그리기는 하는데 어어어나너 음. 이거 이거 먹고 우후 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너도 좀 먹어 야 이게 뭐야? 용과? 야너 용과 좋아해? 몰라 그냥 있길래 갖고 있어 아 일단 허이.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아니, 양아, 근데 너도 알지만.